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이제 한달도 채 넘지 않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 많은 사람들을 대출의 늪으로 끌어와 노예같은 삶을 부리게 만들어 아직까지도 탈출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을 정도로 인기를 끈 만큼 과거를 잊어버린 플레이어들이 또다시 대출의 늪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지금 바로 지난 20일 새로운 동물의 숲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옆동네 전전 시리즈 고인물이 감탄을 연발할 만큼 엄청난 발전이 생긴 동물의 숲 과연 이번 작품에서 우리들은 어떤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건 섬에 대한 변경점입니다 기존의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엔 섬이 랜덤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동선이 잘 짜여진 섬이라던가 상점이 가까운 섬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섬을 재생성해야하는 노가다가 일상이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이 점을 없애고자 처음부터 북반구와 남반구 크게 두가지의 맵을 고른 뒤에 네가지의섬 스타일을 고를 수 있게 변경이 되어 기존에 쓸데없는 섬 노가다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 시공기능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맵을 개조하는 시스템이죠 시리즈 최초로 등장 이 시공 기능은 맵을 깎고 강을 메우는 등의 공사는 물론 모래를 깔거나 타일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으로 마을을 개편하는 기능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석을 둥글지게 만드는 디테일까지 더해 좀더 플레이어들이 독창적으로 섬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조금 마인크래프트 같은 기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 다리를 놓고 계단을 놓는 인프라 덤비 시스템도 있긴 했는데 이건 전작에 있던거다보니 그렇게 막 기대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시공 기능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한개섬에서 최대 8명까지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한데 최대 4명까지 유저들을 소환하여 동시에 섬을 탐험할 수 있는 주민 호출 서비스는 기존의 게임보다 더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안내소에도 여러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화폐로만 존재했던 시스템에서 마인크래프트처럼 자원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자원은 섬의 다양한 오브젝트들에게서 채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안내소에서 가구를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구들의 패턴들은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어서 좀더 독창적인 자신만의 가구를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안내소를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 더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다양한 손님들과 관광객들을 맞이 할 수도 있으며 낚시대회 같은 이벤트도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후일에 무료로 업데이트로 추가될 예정이지만 계절 한정으로 특별 게스트들이 등장하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유저들이 좀더 다양한 npc들을 맞이하고 이를 이용한 컨텐 츠 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무인도에 떠밀려거나 섬에 놀러온 관광객이나 손님 같은 n p c 들은 유저들과 다양한 상호작용 을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닥불을 쬐거나 기타를 치거나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등 전작들보다 좀더활기 넘치는 상호작용으로 게임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NPC들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 중 본인의 마을에 정착 권유라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NPC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정착을 시켜 인맥을 넓힌다면 박물관 상점 옷가게 마을 사무소 캠핑장 등 새로운 시설들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는 좀더 n p c 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플레이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동물의 숲펙곳 하우징 시스템도 여전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우리들은 열심히 대출의 빚에서 얻어가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 텐트를 제공해주는데요 계속해서 너구리에게 대출을 받거나 돈을 모아 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만큼 내부에 들어가는 면적도 넓어지게 되며 다양하고 자유롭게 인테리어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집 내부에만 가구를 설치할 수 있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집 외부에도 가구들을 다양 하게 배치시킬 수 있어 좀더꽉찬 느낌으로 마을을 꾸밀 수 있게 될것 같네요 샌드박스 게임들은 그 자유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라면 대체 무얼 해야하는건지 갈피를 잡지 못해 게임의 재미를 느낄수도 없이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너굴 마일리지는 바로 이 단점들을 메우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시스템입니다 게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퀘스트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동물의 숲을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 미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너굴 마일리지는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고 비행장에서 여행을 떠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게임이 다양한 섬과 npc들이 존재하는 풍부한 게임일 만큼 마일리지를 통해서 다양한 기와 npc들이 있는 섬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요 각 섬들에만 존재하는 여러 자원들과 npc들을 맞이하여 자신의 섬에서 즐기지 못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장은 여행 뿐만 아니라 여러 유저들이 섬을 오고 가는 입출입국으로 사용되며 다른 섬에 있는 유저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는 등 게임 속 이동과 소통의 창고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컨텐츠는 너굴 포털입니다 모바일 어플로 출시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전 시리즈에서 제작하였던 다양한 디자인들을 새로운 시리즈에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위치 온라인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스마트폰으로 인게임 채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보이스 채팅도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외부 기기로 여러가지 게임에 대한 소통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 기준으론 아직 한국 서비스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봐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기능들과 강화된 기능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동물의 숲 정말 어서 빨리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